이번 시간에 영양사 국가시험을 위한 영양학 및 생화학 관련된 영양소 기준 섭취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 필요량과 에너지 대사 그리고 영양소 각 필요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평균 필요량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EAR, estimated average requirement. 그 다음, 권장 섭취량, RI, recommended intake, 충분 섭취량, AI, adequate intake, 상한 섭취량, UL, tolerable Upper intake level. 자이네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 건강한 사람을 표본으로 해서 일일 필요 영양 필요량을 데이터를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 사람의 필요량을 이렇게 쭉 순서대로 나열을 한다면 순서대로 나열을 했을 때 여기에 중앙값이 있을 겁니다. 이 중앙값을 우리가 평균 필요량으로 정했습니다. EAR 중앙값입니다. 중앙값 그러니까 표본의 표본집단에 일일 영양필요량을 구해야 하고 이 중앙값으로부터 자 중앙값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앙값 뿐만 아니라 표준편차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중앙값에 표준편차 두 배를 더한 값을 우리가 권장섭취량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이 얘기는 지금 보시면은, 자, 이렇게, 부족할 위험이 0.5, 50%. 그 다음 여기는 100%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섭취량을, 구한 섭취량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면은 거기에 중앙값이 구해지는데 이것이 평균 필요량이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중앙값보다 많이, 많은 양을 섭취한 사람 50%는 충분하게 섭취한 그룹이 되겠고, 자, 이것보다 적은 양을 섭취한 50% 그룹은 이렇게 부족한, 섭취량이 부족한 그룹입니다. 그래서, 자, 다시 권장 섭취량은 이제 평균 필요량의 두 배의 표준 편차 값을 더하니까 이렇게 이제 더 많은 양이 섭취가 됐어요. 자, 이 섭취된 인원은, 인원은, 자, 부족할 위험이 이제 더, 자, 이렇게 50%보다 더 적은 위험도가 나타납니다. 대개 통계학적으로 이두 배의 표준 편차를 더한 값은 약 97.5% 정도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다시 말하면 97.5% 정도는 충분히 섭취된 그룹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한 2.5%가 아직까지 섭취량이 부족하다. 이 정도 값입니다. 그리고 이제 충분 섭취량 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평균 필요량 혹은 평균 필요량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뭐 평균 필요량도 부족할 뿐더러 표준 편차값도 부족하겠죠. 자, 이럴 때에 건강한 사람의 영양 섭취량을 토대로서 우리가 충분 섭취량을 한다. 자, 구해서 제시를 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상한 섭취량은 인체에 건강한 유해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 영양소 섭취 기준을 우리가 상한 섭취량으로 취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한 섭취량을 취했다는 얘기는 이와 같이 과다하게 섭취를 했을 때는 위험성이 있는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네 가지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상한 섭취량을 어떤 기준으로 섭취하였는지를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이 표에서 이제 평균 필요량과 권장섭취량, 충분섭취량, 상한섭취량이 설정되어 있는 항목 그리고 이 섭취량이 아니고 그냥 만성질환위험을 고려한 해야 섭취량이 존재를 하는데 여기 에너지 적정 비율이 나옵니다. 탄수화물에 대해서 그 다음 단백질에 대해서 지방에 대해서 에너지 적정 비율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 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이라고 해서 당류, 당류, 그다음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나트륨. 자, 이 자, 이세 가지에 대해서 만성 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이라는 양으로 에, 설정이 되어 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이제, 상한 섭취량이, 상한 섭취량이 제시되어 있는 품목이, 자, 여기에 있습니다. 보시면은, 자 한번 볼게요. 바이타민 A, D, E, 바이타민 C, 그 다음, 나이아신, 바이타민 B6, 엽산, <웃음> 칼슘, 인, 마그네슘, 철, 아연, 구리, 불소, 망간, 요드, 세레늄, 올리브덴, 크롬은 상한 섭취량이 현재 상태는 우리나라의 규정에서는 설정되어 있, 있지 않습니다. 충분 섭취량이 크롬 경우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망간, 불소, 칼륨, 염소, 나트륨, 비오틴, 판토텐산, 바이타민, D, E, K, 그 다음에 수분, 식이섬유, 지방, 그 다음 필수 지방산, 리노, 레산, 알파리노렌산 그 EPA DHA의 경우에는 0에서 6개월, 그다음 6세에서 6에서 11개월 영하의 경우에는 DHA만 단일 성분으로 충분 섭취량이 설정되어 있다. 자 이렇게 나머지 평균 필요량이 구해지면은 권장 섭취량이 있는 항목들 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복잡하죠 자 복잡합니다 자 이걸 다시 제가 표로서 표로서 만들어 봤습니다 보시면은 자 평균 필요량 EAR 권장 섭취량 RI 충분 섭취량 AI 상한 섭취량 UI 자 우선 각각의 뜻이 무엇인지는 앞쪽에서 설명했습니다. 자, 건강한 사람들의 일일 영양 필요량의 중앙값이었기 때문에 50%가 충족되는 양입니다. 다음, 평균 필요량의 표준 편차 두배를 더한 값으로 권장 섭취량을 설정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약 97.5%가 충족되는 양입니다 그다음 충분 섭취량은 앞쪽에서 평균 필요량을 구할 데이터가 부족했을 때 경우에 충분 섭취량을 설정을 했다 그 다음 상한 섭취량이라는 것은 인체에 유예한 어떤 정보가 나타나는 항목에 대해서 이 영향이 없는 유해 영향을 나타내지 않는 최대 섭취 기준으로 상한 섭취량을 제시합니다. 자, 상한 섭취량이 제시된 품목을 우선 봅시다. 자, 비타민 경우에 ADE 그다음 비타민 C 나이아신 비타민 B6 엽산입니다. 그다음 무기질 미네랄에서는 칼슘, 마그네슘. 이 마그네슘 경우는 식품 외에 근본으로 섭취하는 경우 마그네슘 양입니다. 그다음 인, 구리, 철, 망간, 몰리브데늄 세레늄, 아연, 불소, 요더. 자, 충분 섭취량 설정되어 있는 미네랄, 소듐, 포타시움. 크로라이드 망간, 크롬, 불소 자, 특히 이 크롬 경우에는 나머지 이 크롬 경우에는 상한 섭취량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걸 좀 기억을 하시고 다음 바이타민 D, E, K 바이오틴, 탄토텐산 수분, 식이섬유, 리노레산 알파 리노렌산 EPA 플러스 DHA 다음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은 대부분 평균 필요량이 구해져 있다면 권장 섭취량이 함께 구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은 탄수화물 55에서 65%. 단백질 7에서 20%. 지방 15에서 30%. 유아 유 경우에는 1, 2세 경우에는 20에서 35%. 나머지 포화지방 8 혹은 7% 미만. 트랜스 지방은 1% 미만. 다음 예, 콜레스테롤 경우에는 19세 이상일 때 1일 300mg 미만 권고 사항입니다. 그다음 총 당류 섭취량이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 내지 20%로 제한해 주세요. 그리고 특히 식품조리 가공시에 첨가되는 첨가당은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 이내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첨가당의 주요급원으로는 설탕, 액상과당, 물엿, 당밀, 꿀, 시럽, 농축, 과일주스 등 <웃음> 기타. 섭취 기준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